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번호 공개인데요 이 보통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번호를 공개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게끔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굉장히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번호를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온다는 거죠 물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한 마음에 연락을 주시는 거긴 하겠지만 그 연락이 거의 새벽일 때도 있고요 갑자기 하루 직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 그러니까 뭔가 제출해야 되는 바로 전날 그 새벽에 연락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물론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연락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이메일로 그렇게 연락이 올 정도면 전화번호를 깠으면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겠죠. 그래서 번호를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번호가 강의 때문에 한번 싹 공개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께 제 번호가 공개가 됐는데 너무 놀라서 그날 바로 핸드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모델은 갤럭시 S8 플러스인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아주 저렴한 LG Q7 모델인데요. 제가 티월드 매장에 갔는데 가격, 저,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잘 추천을 해주시길래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네요 덥석 어, 제가 이번에 말하려고 하는게 리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IT 리뷰가 어 아니잖아요?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워라벨, 어, 번호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은 번호를 이미 바꿨습니다 제 개인 번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화기로는 기존에 있었던 번호만 받을 수가 있죠 제 여태까지 번호가 뿌려져 있던 이 번호는 업무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개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번호를 가지게 된이새 휴대폰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저녁이 지난 이후에는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문자가 오고 그걸 답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생활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의 컨디션과 그리고 나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지만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굳이 세컨드 폰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왕이 하는 김에 이번에 전화 요금제도 바꿨는데 제가 요 원래 쓰던 폰에는 이제 새로운 번호로 했는데 요금제를요, 100GB 데이터 요금제로 바꿨어요. 100GB 요금제가 생각보다 엄청 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이제 컴퓨터를 다루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특성상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강의장에서 70~80% 정도가 인터넷 연결이 잘안 돼요. 와이파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 분이랑 같이 공유를 하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진단 말이죠. 어, 강의의 흐름 같은 것들이 많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 하스팟을 많이 쓰는데 핫스팟을 쓰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10기가 정도는 쓸수 있고 하루에 2기가바이트 정도만 속도에 저하 없이 쓸수 있는 거죠. 근데 강의를 돌아다니고 하다보면 영상을 볼수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일부러 1 0 0기가바이 b 로 아주 안전빵으로 바꿔버렸죠 지금 이렇게 바꾼지 꽤 오래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번호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좋은 점도 있고 아마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것을 사용한 지는 지금 아직 한 달도 채안 됐고요. 한 2주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서브폰과 그리고 개인 폰을 뒀을 때의 차이점을 제가 후에 한달 정도 뒤쯤에는 제가 이것을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정보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거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질문 있는 거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지쌤 물러갈게요 안녕